<웃음> 참 병력의 기본도 모르는 놈같으니라하한 뭐. 끼는 아군의 수가 적군에 비해 많을 때 쓰는 진네이거를 고작 이십 쪽으로 출시가 수인내함대를 감싸겠단 말이야. 명령기 호야 측면을 집중 공격하자. 안팔라 <웃음> 적선을 분멸하라바꿔 그것은 탄옥선이 제자리 선회가 강한 평저선이란 데서 차관한 이순신만의 장의적인진형이었다파객진을차안한 것은 탁월한 지휘관이었던 이순신이었다. 그러나 완수한 것은 그의 군사들이었다. 고된 훈련을 이겨낸 군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가능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순신 함대가 보여준 23전 23승은 단순한 실화가 아닌 이순신과 휘하 장수들 그리고 역사에 이름한 줄 남기지 못한 일개 병절들이 이루어낸 피와 땀의 산이라할 것이다.